좀비고등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좀비들이 존재합니다. 좀비들은 모두 각각의 사연으로 좀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비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괴기스럽게 생겼지만 누구보다 슬픈 좀비 위치트롤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트롤러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선 백설연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름 백설연 키158 몸무게 40kg 나이 2 9 2 엄청나게 동안 특이 사항을 보면 불치병을 앓고 있어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백서련은 현재 좀비고등학교의 교장 사무엘의 아내로 사무엘이 엄청나게 아끼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소녀 좀비가 된 윤슬이 백설에는 수 슬슬 시설을 망가뜨리면서 키류가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좀비가 되고 맙니다. <목소리> 오늘은 개기스럽지만 누구보다 슬픈 좀비 위키 트릴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윤슬...이 아닌 손의 좀비가 조금 미워지네요. 그것만큼은 부수지 말지... 일단 슬픈 생각은 가라앉히고 다음번엔 봉지가 쓰여진 을문의 좀비 봉투 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